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경사가 났습니다. 경사가 났어요. 텐바이텐이 21주년 맞이 차! 텐텐 세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텐바이텐이 벌써 21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번에 역대급으로다가 아주 많은 상품들을 세일을 한다고 하는데 텐마이텐에서 고르고 골라서 보내준 선물 왜 선물 을 제가 받는지 모르겠지만 <웃음> 야 이거 박스가 너무 컸고 헬로우 훌 어와와와와 와아 과연 무엇이 무엇이 찍어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들어있는 약간 럭키 박스처럼 한번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칸 아 이제 안경 이제 벗고 뭘까? 어? 뭐야? 이럴터 세이에 어쩜 좋네! 으아상에 뭐냐면 여러분 해외 인스타그램모드까지 난리가 난 텐바이텐에서 나온 보이스토리 <목소리> 가습기입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저희 피부들도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늙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분을 항상 옆에 이렇게 두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미쳤어 어떡하면 좋아. 오! 아! 우와! 보면은 안에 스티커도 이거 약간 데코하고 막 그러는 용도인가 봐요. 오 너무 좋아. 그리고 필터, 네, 가습기 필터 필터 나왔고요 본체 <웃음> 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코딱지만 할줄 알았는데 책상에 놓으면 존재감이 뿜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퀄리티 봐봐 <웃음> 네, 너무 귀엽게 알린이 이렇게 한 마리가 쏙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물바지인가 봐요 케이블선을 이렇게 꼽아서 충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봐요 네,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설명서, 설명서 따위 필요 없다. 물통에 물을 받아서 필터를 하나 이렇게 떼서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 뜯고 는 건가? 이래서 설명서를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돌리면은 아 필터 가 하나도 있네. 괜히 뜯었네. 물을 받아왔구요. 이거를 이제 껴서. 오 네, Oh 오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 오 마이 갓. 요 안까지 이렇게 무드등이 되어 있고, 밑에 이렇게 와 너무 영롱하다. 뭔가 진짜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다 우주로. 어 뭐야 이거는 하나에 이렇게 다 쌓여있네. 세상에. 와 wow. 옷이야. 옷이야. 우와, 어, 버즈. 트트트 트엑스가 어딨어엑스라지지다 이번에 영화 개봉한 그 버즈라이트 이어 네 티셔츠를 이렇게 다보내주셨습니다오 귀여워 어떡해. 우와 진짜 퀄리티 좋다. 템팔이텐의 티셔츠를 좋아하는 이유중 하나가 단단한 면이야. 그래서 약간 몸매 잘안 드러나는 약간 그런 느낌. 이게 펄럭펄럭거리면 은몸의 쉐입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건 또 안되지 이건 아주 읽고 가능하게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아오 이거 뒤에가 너무 예쁜데? 어머머 세상에 졸깃탱이야 여러분 앞에는 진짜 간단하게 쏙스래 쏙 아니, 싹쓰라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여러분 이것 봐봐요 여러분 뒤에서 날 보고 얼마나 귀여워할거야 색감 진짜 잘 뽑았다 너무 예뻐요 여러분 얘도 앞에 되게 심플해! 버즈 라이트 이어 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뒷판이 난리나지? 뒷판에 총 출동했어! 진짜 그냥 영화의한장면 그냥 넣으셨네 이렇게 뒷판은 이렇게 앞판은 이렇게 심플하게 이것도 미쳤잖아! 여러분 이거는 약간 카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앞에 그 뒷판은 없어요 아무것도 심플하게 야 이것도 멋있다 야 예고편 느낌. 있는 듯 없는 듯. 여기 색감이 뭔가 되게 아티스틱하다. 오, 얘도 이쁜데?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다. 와, 방에 걸어놔도 귀엽겠어. 요즘에 인테리어용으로 이렇게 하나씩 걸어놓잖아요 방에. 어, 여러분 이렇게 갈아입고 왔습니다. 아 어, 귀엽죠 여러분? 어 뭔가 세상에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야. 어, 귀엽다. 자 이제 여러분 작은 박스는 언박스다 해봤으니까 자두 번째 큰 박스. 이큰 박스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길래 이렇게 크게 보내주셨을까요? 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사용할게요. 조심해 주세요. 이게 뭐야? 너무 세상에. 오 너무 큰데? 세상에. 어,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알아맞쳐 보세요. 어. 뭘까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와 대박 미쳐 미쳐 얘부터 할게요 이렇게 키와 푸가 그려져 있는 이건 과연 뭘까요? 영어로 용어, 써있네 이것은 우. 아, 아 이거 너무 꿀템이잖아 이거 오, 세상에 이 용량도 커서 되게 많이 담기겠는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뚜껑이 있어요 뚜껑에 이렇게 옆에 써있어 이.. 밀리미터가 이렇게 써있어 그리고 일단 이거 조동아리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시리얼 집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먹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집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은근히 불편하단 말이야 뭔가 깔끔하지도 않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봐 오 와우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여기 간편하게 아주 예쁘게 어? 어! 이렇게 해고 먹는 거예 여러분. 쌀이나 그 쌀에 섞어먹는 찹쌀 뭐 이런 것들도 넣어가지고 여기다 간편하게 해갖고 이렇게 그냥 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 주방도 또 예뻐지고 깔끔해지고 또 캐릭터 있으면 또 귀엽잖아. 어또 이번에 또 세일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세일할 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예! 뭘까요~? 이것도 윌페 용기인데 이건 진짜 활용도가 난리 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다아나 진짜 내 주방 한번 다시 꾸며봐야 되겠어 미키는 미키박스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구성은 똑같지만 뚜껑이 미키의 상징 빨간색과 이렇게 미키의 얼굴이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이거 봐요 여러분 나 이거 너무 신기했잖아 두 개잖아 근데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렇게 돌리면 딱 고정이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 괜찮지 않아요 진짜? 샐러드 많이 드시, 샐러드. 샐러드를 여기다 넣어. 닭가슴살, 달걀 넣은 거 이렇게 하고 따로 한 다음에 여기에다 야채만 이렇게 넣어주고 회사 갈때 이렇게 가방에 쏙 넣어주고 이렇게 딱 고정이 되니까 또 가방 안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도 않고 난 진짜 이거는 너무 신박한 것 같아, 진짜. 요 커다란 거에는 과연 뭘 넣을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그 썸썸 인형들 있죠? 아 근데 제가 썸썸이 없는데 그 인형들을 그냥 와글바글 와글, 와글 넣어놓으니까 좀 귀엽더라고요 이게 그 하나의 인테리어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방 에서만 사용할 거라는 그런 편견을 버려야 돼 여러분 지저분해진 우리의 냉장고와 그 찬장들과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도 한번 딱 정리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간편하게 또 박스도 예쁘니까는 집들이 가거나 할때 이런 거갖다주면 귀엽지 않아 이런 것들은 선물로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세일하니까. 지금 사놨다가 집들이하는 친구 있으면 그때 이제 하나씩 갖다주면 되는 거 너무 괜찮죠? 네데 이렇게 해서 이번 텐바이텐 2 1주년 철업 텐텐세일을 네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물들을 한번 같이 까보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텐바이텐은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산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산리오도 또 세일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여드릴 상품들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하고 많은 상품들이 아주 이번에 대대적으로 세일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텐바이 텐 한번 들어가셔서 빨리빨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위시에 넣어놨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습니다. 세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도 같이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면 지금까지 여러분 노아스토리 노아였고요. 좋아요, 구독, 안내 설정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가요.